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1990년대는 오락실의 황금기로 불리며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오락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엄마 몰래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오락실로 미친듯이 뛰어갔던 어린이들이나 할게 없어서 오락실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코 흘리게 어린이들의 돈을 뺏는 양아치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락실에 모였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게임을 즐겼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90년대 오락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레전드 게임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마이클 잭슨의 무너커입니다 세가에서 제작한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전설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명한 스타들을 게임에 등장시킨 게임들은 팬들의 팬심을 이용해 돈만 빨아먹고 버려지기 마련인데요. 이 게임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개성 넘치는 의상과 팝스타라는 컨셉을 잘 살려 캐릭터의 움직임은 물론 공격까지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전투와 연결되면서 의도치 않게 병맛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고 이 세계에 온 듯한 느낌으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피사기를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를 받으며 적들과 함께 흥겹게 춤을 추는데 노래가 끝나면 언제 함께 춤췄냐는 듯이 적들을 날려버리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이게 바로 병막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등장하는 원숭이를 먹으면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데 기본 전투 패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이클 잭슨 문어커는 가볍게 제작된 3류 허접 게임이 아니었고 전투의 깊이는 물론 컨텐츠도 다양했기 때문에 100원이 아깝지 않았던 게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다크실입니다. 판타지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그 당시 게임에 흔하지 않았던 장비 개념과 스펠 개념이 있던 게임입니다. 개성이 넘치는 4개의 캐릭터가 존재했으며 각 캐릭터마다 공격 방식이 조금씩 달라 캐릭터를 바꿔서 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법을 사용할 때 적을 죽이고 모은 만화로 마법 측에 나오는 마법을 직접 선택해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마법을 사용하고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쇠구슬이 되어 굴러다니면서 적들을 밟아서 죽이거나 메두사의 머리가 되어 적들을 석화시키고 죽일 수 있었는데 캐릭터가 직접 변신해서 마법을 쓰고 조작도 가능했다는 부분에서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해머링 해리입니다 캐주얼하고 귀여운 그래픽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나라에서는 망치소년으로 불렸었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망치를 들고 있는 목수소년이 되어 거대한 건설사의 횡포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처음 플레이할 때는 어린아이가 건설 현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상자를 부수거나 거대한 철근들을 한 번에 박는 모습을 보고 점점 적들에게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녹색 상자를 부수면 얻을 수 있는 고추 아이템을 통해 공격 속도를 올리거나 거대한 망치를 획득해 좀더 쉽게 전투가 가능했는데요 지루할 수 있는 타이밍에 이런 다양한 아이템으로 전투에 변화를 줘서 오랫동안 플레이해도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크루드 버스터입니다 1990년 데이터 이스트에서 개발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핵전쟁으로 파괴된 뉴욕을 배경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북두의 건과 비슷한 분위기와 아놀드 슈아츠 제너거를 닮은 캐릭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요 특히 이 게임은 2인용으로 플레이했을 때그 재미가 배가 되었습니다 근육질 캐릭터답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던질 수가 있었는데 비교적 가벼운 철근을 시작으로 바위가 보이면 바위를 집어던지고 차가 보이면 차도 던지고 아군이 보이면 아군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잡기 공격 때문에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면 처음에는 서로 웃으면서 장난을 치다가 항상 얼굴을 붉히고 정색하며 플레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걸스패닉입니다. 일본의 카네코가 제작한 걸스패닉은 90년대를 대표하는 땅따먹기 장르의 게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동전을 넣지 않고 걸스패닉 앞에 앉아 홍보용 영상을 멍하니 지켜봤던 꼬꼬마들이 기억납니다. 게임은 비교적 간단했는데 움직이는 적들을 피해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하면 플레이어의 영역이 늘어나고 가려진 그림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내가 선택한 여성 캐릭터의 무읏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고수가 이 게임을 하기 위해 앉으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웠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고수 유저를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섯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돌연변이 닌자고북입니다. 코나미에서 제작한 펜스크롤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4인이 동시 플레이가 가능했던 게임입니다. 시내의큰 오락실을 가면 두대의 오락기가 나란히 놓여있고 4명이서 함께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요. 화면으로 적들을 던지는 연출이나 각종 기믹들이 등장해 다른 게임들과 다른 화려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2인용 게임이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4명이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보는 재미도 쏠쏠해 그 당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캐릭터도 공, 쌍절곤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무기로 무장했고 무기에 따라 스킬 모션과 공격 방식도 조금씩 달라져서 게임의 완성도가 무척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체력이 많은 닌자고기가 피자를 먹고 다니길래 쳐다봤는데 무섭게 생긴 동네형이었고 저는 분노를 조절하고 다시 플레이했던 기억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4인용 게임을 할때 항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파악하고 동전을 넣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스노우 브라더스입니다. 소화플랜에서 개발한 액션게임으로 90년대를 대표하는 게임입니다. 주인공이 무지개 바나나를 적들에게 던지면 거대한 눈덩이가 되고 그 눈덩이로 굴려서 다른 적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스테이지 클리어가 가능했는데요. 눈덩이로 모든 적을 한 번에 죽였을 때 느껴지는 짜릿함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적을 죽이면 하늘에서 거대한 지폐들이 떨어지는데 이게 뭔가 엄청난 보상을 줄것 같이 생겨서 괜히 무리하게 모든 적들을 죽이려다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목숨을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파워 스파이크입니다. 소닉 윙즈를 개발한 비디오 시스템이 1991년에 개발한 2D 배구 게임으로 그 당시 보기 힘들었던 스포츠 장르의 게임입니다. 공을 치는 타이밍이 중요했던 게임으로 스카이 서브 같은 마구 서브가 몇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해보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상대 팀이 공격할 때블로킹으로 공을 막았을 때나 힘든 위치로 날아온 공을 슬라이딩에 리시브했을때 묘한 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게임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킹 오브 드래곤즈입니다 캣콤에서 제작한 행스크롤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3인 동시 플레이가 가능했던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엘프, 마법사, 전사, 성직사, 드워프 중한 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기본 공격 방식이나 전투 패턴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아 직업을 바꿔서 했을 때의 재미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다른 게임과 가장 크게 달랐던 부분은 스테이지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스를 죽이면 무기나 방어구를 드랍했는데 떨어진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획득한 아이템과 동일한 외형으로 무기나 방어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아이템을 먹으면 능력치가 조금 늘어나거나 추가 점수를 얻는 게 대부분이라 외형이 변한다는 부분은 유저들에게 엄청난 변화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저는 다른 직업은 어떤 식으로 무기가 변하는지 궁금해서 직업을 변경해서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번째 스테이지에서 등장하는 히드라보스가 엄청 인상 깊었었는데요 거대한 몸통이 배경 밖으로 보이고, 녹색, 적색, 청색에 세개의 머리가 각각 등장했는데 어두침침한 분위기와 함께 세개의 머리가 공중에 떠있는 모습이 무척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열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캡틴 코만도입니다. 이번 게임도 캡콤에서 개발한 횡스크로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최대 4인용까지 함께 플레이가 가능했던 게임입니다. 근밀래 세계에 들이닥친 악당에 맞서 싸운다는 다소 뻔한 스토리를 가졌던 게임인데요. 닌자와 로봇을 타고 있는 아기 등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개성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사실 캡틴 코만도 하면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로봇을 타고 있는 후버, 베이비 코만도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데요. 만 2세의 천재 아기라는 설정으로 자신이 만든 로봇을 타고 다니면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입에 쪽쪽이를 물고 있는 아기가 거대 로봇을 타고 다니면서 적들과 싸우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귀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중간중간에 배틀 로봇이라고 탑승용 로봇들도 등장했는데 로봇에 탑승하고 조작하는 재미도 나름 쏠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로켓포같은 무기들도 바닥에서 주워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외형이 엄청 강력해보이고 화력도 안좋아서 서로 먹기위해 친구와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기까지 90년대 게임 열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렇게 옛날 오라실 게임들을 찾아서 영상을 만드니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무비 t v 라는 채널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남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제가 좋아했던 게임들을 제 채널에 기록하고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벌써 2020년인데 2030년이나 40년에 태어난 어린 꼬꼬마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 게임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해서 90년대 게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저의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